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큰세상, 이큰타로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위해서 골라, 골라. 응, 깜짝! 응, 깜짝 영상을 준비했어요. 어, 뭘 골라? 석달 안에 연애운 한번 해볼까요? 석달 안에 연애운. 한번 골라보세요. 어, 빨리빨리 골라야 돼, 이런 거는. 음, 시간 질질 끌면 안 돼. 조용히 하라고요? 시끄럽다고요? 오케이! 네, 다 고르셨나요? <웃음> 이 지금 이 이거 이쪽.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 쪽에서 이렇게 왼쪽 손이니까 왼쪽 왼쪽 한번 볼게요. 음 외롭긴 해도 음 외롭긴 해도 딱히 어 연애할 마음은 나지 않는 어, 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음, 골치 아픈 어, 연애사가 얽혀 있을 수 있. 어, 또 있고,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, 잘라내야 되는데, 자르지 못하고 질질질질 끄는 연인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,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뭐다? 그치, 어, 당분간은 연애는 조금, 연애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것을 택하는 게 아닌가. 나만의 세상에서. 자, 이쪽, 오른쪽이죠? 오른쪽을 뽑아주신 분. 하... 내 맘을 나도 몰라 그러네요. 어, 감정기복이 조금 있다. 음, 감정기복이 있고 왜 감정기복이 있냐 라고 하면은 음, 어디 봅시다. 음, 빠르게 감정의 어, 변화가 생긴다. 어, 오늘은 이러고 싶고 내일은 저러고 싶고 그런데 뭐 하나 딱히 어. 고르지는 못하겠다. 어, 그 고르지 못하겠다라는 걸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을 내가 뭔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지. 그러나 이내 평정심을 찾을 것 같고 어, 이게 연애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. 나쁘지 않다. 이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건 상대방에 대해서 알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. 그래서 지금 알수 없는 그 사람하고 알아나가는 어 저기 막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다. 근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알아나가는 시간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알아나갈 수 있겠다. 라는 카드가 나네요. 음. 연애로 따지자면 이 그래서 10을 놓고 본다면 한6 정도. 음. 그러니까 막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적당한 온도에서 적당한 속도로 어, 서로 알아나가는 어, 인연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. 네 오늘 깜짝 영상 즐거우셨나요?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도 간간히 여러분이 이렇게 놀래켜 드릴게요. 어흥 <웃음> 여러분 안녕